자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북클럽 어, 사용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그인해서 어, 학과, 학원 아이디로 들어와서 이제 학원 학습 창에서 자신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학습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딱 보이는 게 이제 이번 진도 다음 진도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번 진도라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책. 지금 보통, 어, 2주 단위로 진도가 바뀌는데, 한 주에 두 권, 두 권씩 읽으면 딱 맞을 것 같아. 그죠? 자, 이첫 번째 책을 보니까 제목이 I use tools라고 있네요. 이 책을 보면 여기 버튼이 하나, 둘, 셋이, 세,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reading, 두 번째 learning, 세 번째 resources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reading을 해서 읽을 거예요. 한번 읽어 볼게요. reading을 클릭합니다. 자책 표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조그마한 화살표를 보면 여기 보면 유튜브 모양으로 어, 오토플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은 자동으로 어, 이제 넘어갑니다. 일단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여기 노래도 있는데 노래도 들리네요. 이다 끝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이제 빨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넘길게요. 자 그렇게 한번 듣고 끝까지 다들었으면 음, 다시 이제 어, 다시 한번더 앞으로 갑니다. I use tools on the ice rink. 자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어, 글자를 보면서 하나 하나씩 읽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제목은 I use tools 이렇게 돼 있고. I use, I use tools in my kitchen. I use a mop. I use a mop. 이렇게 따라 읽어도 좋고요. 이렇게 두 번째는 하나씩 클릭하면서. I use tools, tools in my room. room. I, I use glasses.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림도 보고. I use tools in my kitchen. I use, I use a rolling pin. Okay.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다 읽습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번더 읽을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은 어, 듣고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제 동시에 같이 읽어볼까요? I use tools 해서 동시에 주,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I, I use tools in my kitchen. My kitchen. I use I a mop. 이렇게 내가 클릭하면 소리가 나니까 클릭하면서 같이 읽어보는 거 연습을 할게요. 그 다음에 I, I use tools in my room. I use glasses. 이런 식으로 So, I use tools in my kitchen. kitchen. I, use I use a rolling, rolling pin. pin. This is a rolling pin, maybe. 이게 rolling pin인가 봐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읽으면 세 번을 읽게 되는 거죠. 세 번을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가볼게요. 이렇게 다 읽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러, learning 단계입니다. Learning 클릭해 볼게요. Learning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배운 이 책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봄이니까 어, Word Preview 단어, 그 다음 Word Match, Word Choice, Spelling, Fill in the blank, one, t w sentence order, c o m p r e s s i o n quiz 이렇게 여덟 개 스텝 있어. 이걸 다 해야 돼요. 할수 있겠죠? 자, 패스, 단어 프리뷰부터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면, 어, 클릭 and flip the card. 자, glasses, glasses. 오. mop. 오, 단어가 보이네. 너무 쉽다. 패 a d paddle, tool, tool. 단 단어 뜻도 나와 있네. 이렇게. Rolling pin. Rolling pin. 오, 이렇게 요리할 때 쓰는 거를 rolling pin이라 했데 선생님도 몰랐네. 와, 패스다 하고 이제 다음 단계를 가면. Rolling pin. Rolling pin. 이제 r o l 뭐였더라? 아, 이거지. 밀대. 확인. 헉, 맞췄어요. 다음으로 갈게요. 자, listen and choose the correct picture. 다시. Paddle. p a d d l 이거죠. 어, 옳지. 이렇게 헉, 맞았대요. Glasses. g l a s s e 다 알잖아. 안경. 오케이. 이렇게. Mop. MOP. 확인. 아 단어가 이번에는 TOOL. T-O-O-L. t 맞았어요. 이렇게. Glases.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맞춰볼까? G-L. Glass. Glass. Glass. C-S-S-E-S. 확인. 이렇게 해서 MOP. MOP. MOP. MOP. 케어 아이유 즈 뭐지? 힌트. 투. 어, 힌트를 봐야겠다. 투. 투즈. 이거 맞았어. 소리가 들리는데 힌트 보자고. 어 글래시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맞출 수 있겠지. 롤링 핀. 롤링 핀. 롤링 핀. 이제 이렇게 단어 학습을 다 했어요. 이렇게 계속 다음 다음 단계로 나가다 보면 어 이제 단어를 학습을 다 끝낼 수가 있겠죠. 단어 학습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어, fill in the blank t o 그다음에 sentence order. sentence order 한번 해볼까. Completion 어, quiz 나오고 sentence order 들어가면은 I use a paddle. 아, 어, 다 들리네. I use a paddle. 확인. 오케이. I use a rolling pin. I use rolling p i n 이라들었는데 어느 어디 들어 가야 될까? 그렇죠 어. Rolling pin, 오케이. 이런 식으로 I use a mop. 예,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c o m p r 퀴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어, why do you use a mop? 보자, number o n I use a mop for washing f l o u r 이뭐 하고 있어요? 방 닦고 있는. I use a mop for cleaning window. Window? 윈도우를 청소한다고? Number t I use a mop for cutting grasses. 뭘다른데 쓰는 거야? 아, 아니죠. 정답은? 다 같이. 1번 오케이 이렇게 하는거에요. Which tool do you use? 어떤 도구를 넌 사용하고 있니? 얘가 뭐 쓰고 있어요? Glasses. Good job. 자 이렇게 문제가 다섯 문제 있네. Which tool do you use? 얘는 뭐 쓰고 있지? Number one. Fishing rod. 이거 뭘까? Fishing rod? 일단 모르겠고. 2번. Baseball glove. 어? Baseball 힌트가 나왔네. Glove. 베이스볼 장갑 쓰고 있죠? 패들, 패들 아니지. 정답 2번인 것 같고 피싱 로드는 뭐할때 쓰는 것 같아요?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낚싯대를 말하죠. 정답은 2번. 자, 이렇게 갑니다. 모르는 단어 있어도 맞출 수 있어요. I, user. 얘는 뭐쓰대요 이제 드디어 나왔다. 패들. 이렇게. 얘는. 어, 나왔다. 롤링 핀이네. 그치? 그렇지. 와다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하면 이 책을 한권다 읽은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책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 여기 리소스 s 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할수 있겠죠? 한 주에 책두 권은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오케이, see you next time. Bye.